정.혀. 직장인이란 허니블링의주말 여행. 음. 여수여행은 처음인 친구에게 알려주는 당일치기. 여행버스 여수엑스포역 근처에 할게 얼마나 많은지 보여드릴게요. <웃음> 여수엑스포역 바로 근처 물품 보관소에 집 놓고 편하게 여행하러 갑시다. 오늘은 여수 엑스포역 근처에서 놀거예요두 번째로 간 곳은 스테이션이라는 카페인데 분위기가 진짜 좋더라고요 저희는 아메리카노하고 초코칩 쿠키를 시켰는데 여기 초코칩 쿠키가 진짜 맛있어요 여기서 오프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시작이야? 지금이요 지금이요 여수는 지금 여수입니다. 오늘 친구가 여수는 처음이어서 여수 여행을 같이 와서 친구한테 여수를 소개를 해줄 거예요. 이거 국내 여행 몇번 와? 가본 적이 없어요. 맞아, 네? 맞아. 부산, 우리 부산은 갔었는데 뭐 부산 말고 여수나 이런 순천 이런데는 안 와본 것 같아서 어, 오랜만에 같이 놀러 왔고 지금은 일단 카페입니다 카페 갔다가 우리는 덥잖아 그래서 실내에서 좀놀수 있는? 곳에 갈 건데 저기 바로 있어 카페에서 진짜 바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걸어서 갔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 아쿠아플라넨 여수라는 곳이에요 실내에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그리고 인생사진까지 건질 수 있는 곳입니다. 얼굴 좀 보여줘. 흰골래 벨로가랑 사진도 찍을 수 있었는데요. 진짜 너무 귀엽죠. 벨로가 생태설명회를 통해서 좀더 벨로가와 친해지는 시간까지 가질 수 있었어요. 다음은 아쿠아 포리스에 가보겠습니다. 아쿠아 포리스는 또 이렇게 이쁜 포토 스팟까지 있고요. 닥터 피쉬는 처음 해봤는데 저한테 물지는 않더라고요. 음. 여기가 그 프로그램하는 시간표가 있거든. 근데 메인 피딩에 그 쇼를 한다 고해가지고 거기를 먼저 가서. 또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어서 시간대별로 볼거리가 많더라고요. 진짜 어린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채워진 우리 양이 무려 3,150원이라는 엄청난 양입니다. 또한 응. 장을 얘기하면 눈치껏 눌러주시는 손이라드시는데 태생동이 <목소리> 6 6 0 0원 인스타그램 각 포토팟도 아,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인생사진도 많이 건져왔습니다. 이번엔 판타지 아쿠아를 가볼게요. 판타지 아쿠아, 여기가 진짜 신세계였어요 어플을 이용해서 AR 트리가이 체험을 할수 있는 곳인데 트리가이 여수라는 것을 설치를 해주시고 들어가서 이용방법 안내에 따라 즐겨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어플에 대고 사진을 찍으면 그림이 움직여요. 너무 신기해요. 이 생각보다 진짜 리얼했어. 생긴 있어. 아 저기봐. 그리고 여기가 진짜 좋은 게 여수 맛집으로 검증된 아쿠아 테라스라는 맛집이 있는 건데요. 보이시죠? 이렇게 큰 돌문어는 처음 봤어요. 다양한 체험을 하고 나서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어서 진짜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국물 먹어봐, 국물 진짜 맛있어. 그래서 완뽕 하고 왔습니다. 저희는 마무리로 비고쇼를볼 건데요. 네, 네, 네, 네, 미리 예매하시는 게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고쇼까지 시간이 남아서 저희는 여수 엑스포역에서 택시 타고 5분 거리에 있는 카페 소중한 곳이라는 곳에 갔는데요. 내부도 예뻤는데 이렇게 소품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어요. 야, 그거 그렇게 쓰는 거 맞아?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웃음> 맛세요 당일치기 여수여행 마지막 코스로는 비고쇼입니다. 사실 저는 어린이집 용인 줄 알고 그동안 안 봤었는데 진짜 세상이 탔어요. 마무리로는 제가 비고쇼 짧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당일치기 여수여행 코스를 보여드렸고요. 허니블링의 여행 꿀팁은 계속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